이티제의 자잘한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 루틴들은 너무 사소해서 이티제조차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루틴들을 먼저 챙겨준다. 이티제가 속으로 키가를 생각합니다. 소개팅 나가면 이티제는 극한의 뚝딱 로젠보스로 변신합니다. 이런 치명적 약점을 안고도 이티제와 교제를 시작한다면 이티제는 겸손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촘촘한 데이트 코스 짜기가 됩니다. 이티제 앞에서 애교, 제롱 크게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티제가 확실히 내 사람이다라는 것만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타인 앞에서 절벽 치는 모습만 몇번 보여주면 이티제는 조금씩 무장을 해제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이건 이티제가 곧따로 혼인신고를 생각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어준다면 현실적 제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i s t j 시 i STJ